쿠팡 파트너스 정보성 글의 작성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에는 글쓰기 방법, 이미지 찾는 방법, 그리고 이미지 배치 방법, 더불어 숨김 이미지 사용 방법, 글자수 자동 체크를 해주는 확장 프로그램, 상품 이미지 자동 다운로드 프로그램, 그리고 나에게 적합한 황금 키워드 인지, 체크할 가능한 사이트, 다양한 단축 링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어떠한 단축 링크를 어떤 위치, 이미지에 어떻게 사용하는 지도 알려드릴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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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솔션스타아나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솔션스타아나부는 정상적인 블로그 운영으로 수익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는 여러분들에게 키워드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지난 다섯 차례에 걸친 영상에서 전해드렸죠. 오늘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는 자신의 블로그 상태에 맞는 그리고 자신의 블로그 지수에 맞는 황금 키워드를 사용해서 쿠팡 파트너스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검색 누락 없이 검색 상위 노출을 위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전해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실전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약 3분 정도까지의 영상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기에 꼭 지나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영상을 포함해서 앞으로 총 3차례에 걸쳐서 제공해 드릴 영상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분 동안의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앞으로의 실전 실습 영상보다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명심해야 할 내용이기에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지난 5차례의 영상에서는 블로그에 글을 쓰기 위한 키워드 소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는 마지막 이벤트로 여러분에게 황금 키워드 3차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였죠. 마지막 3차 이벤트의 경우는 저에게 특별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를 소중하게 키워가시는 분들 중에서 블로그를 하면서도 건강하게 쿠팡 파트너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쿠팡 파트너스를 할때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이슈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쿠팡 파트너스를 하려고 블로그를 이용해버리는 주객이 전도된 방법이 아니라 블로그 서비스 본연의 목적에 맞게 블로그를 소중하게 키워가시는 분들 중에서 블로그를 하면서도 건강하게 쿠팡 파트너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블로그 상태와 지수에 맞는 황금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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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단축 링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어떠한 단축 링크를 어떤 위치, 이미지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포스팅을 하려면 제목을 정해야 하죠? 또한 제목과 법문에 글의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목과 본문에 사용한 키워드들이 검색 조율이 낮다면 즉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검색하지 않는 키워드로 글을 쓴다면 노력은 노력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게 되고 방문자 수와 다양한 수익화의 기대와도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많이 낙심하게 되고 재미도 없어지면서 블로그는 또 방치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선정할 때 자신에게 맞는 즉 자신의 블로그에 맞는 황금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 효율은 상당히 증대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아셔야 하는 것은 검색량 대비 문서수가 적다고 황금 키워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네이버는 검색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블로그의 경우도 UGC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광고를 진행하면서 네이버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기에 네이버 서비스에 있어서 검색 결과는 아주 중요한 양질의 글, 상품이나 제품의 경우 검색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글,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글을 쓴다면 저품질과 검색 누락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을 최소화해서 건강하게 쿠팡 파트너스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비법 중에는 예전 영상 시리즈에서 이미 알려드린 숨긴 이미지 사용이나 다양한 우회링크 사용, 그리고 키워드 검색 사이트별 장점을 최대화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신의 블로그를 쿠팡용 블로그가 아닌 블로그 주제를 정상적인 씨랭크에 맞게 운영하면서 쿠팡 파트너스 글의 경우 블로그에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적절하게 쿠팡 파트너스 글의 수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블로그로 쿠팡 파트너스를 하기 위한 방법에 무분별한 정보들로 인해서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글이 양질의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 식으로 쿠팡 파트너스를 위한 쿠팡 파트너스 만의 글로 채웠기 때문이에요. 블로그를 쓰다 버리고 또 쓰다 버리고 이렇게까지 하면서요. 네이버 블로그는 블로그로서의 서비스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쿠팡 파트너스를 하려고 블로그를 이용하기 때문에 블로그 저품질이나 검색 누락 이렇게 골치 아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공해드릴 영상의 컨텐츠에서는 대부분의 블로그 강사가 개인 코칭에서만 알려주거나 또는 유료 강의에서 들을 수 있는 노하우의 유용한 사이트 그리고 유용한 프로그램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다양한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에서 강의 제의가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업무적인 여건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영상에는 온라인 클래스를 위해 준비했던 컨텐츠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포해드리는 황금 키워드는 키워드의 이슈나 트렌드에 따라서 리스트업 했던 시점과 이 문서를 보시는 현재 시점에 총 조회수와 문서 발행량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제가 배포해드리는 황금 키워드뿐만 아니라 황금 키워드라는 것이 대부분 시기와 때의 영향을 받는 키워드가 상당 부분 있을 수 있어요. 전자책에서 제공해드리는 키워드도 2021년 5월, 7월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황금 키워드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키워드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포해드린 키워드를 참고하여 여러분 스스로 황금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는 스킬을 키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실전 실습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실전 실습 영상에 자막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영상을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음성을 들어 주시고요. 또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자막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들 계속 틀어 놓으시고 들으시고 또 보시면서 계속 연습하시고 또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그 기억대로 여러분들의 실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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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키워드 잖아요 네 그럼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쇼핑 키워드 잖아 아나부 뭐잘 모르나 보네 왜 모르겠습니까 쇼핑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통합 검색에서 보통 UGC 검색 검색 노출 순위에 파워링크 라든지 쇼핑 관련된 카테고리 탭 순서대로 나오게 되잖아요 네이버 쇼핑 나오죠 쇼핑 키워드 입니다 네이버에 수익을 가져다 주는 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순서대로 나오고 이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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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 다음 통합 검색 네이버 뷰 검색 네이버 통합 검색 다음 통합 검색 다양하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pc 네이버 웹 문서 네이버 이미지 검색 그리고 네이버 쇼핑 pc 가 제일 많습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 네이버 쇼핑은 쇼핑 키워드이기 때문에 쇼핑에서 검색될 확률이 없다 그랬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오히려 네이버 쇼핑 그 중에서도 pc 검색이 가장 많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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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에서 어떻게 불러 왔을까요 어떻게 클릭할까요 자유입률들이 상당히 낮죠 하지만 되게 다양한 키워드로 들어옵니다 LG 트롬 스팀 건조기 종류 LG 17kg LG 건조기 스팀 LG 스팀 건조기 17kg 쭉 많죠 또 볼게요 모델명 그대로 있고요또 볼게요 이렇게 다양합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l g 건조기 패딩건조도 있죠. 심지어는 건조기 스팀기능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음 통합검색 PC에서도 들어오죠. 여러분 다음에서 유입이 된다고 블로그가 저품질이고 블로그 지수가 문제가 있고 이런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키워드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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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판매 업체가 수정한 이미지들로 상세 페이지를 만든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옥션에서 옥션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려요. 물론 이 이미지들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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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사진 달구요 그리고 또 역시 이제 간단한 요약을 쓰고요 그리고 가격 정보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격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게끔 여기 링크가 되어 있죠 뭐 링크를 보시면요 이렇게 단축 링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셨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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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건조기 17kg. 말 그대로죠? LG 건조기 17kg 한번 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LG 건조기 17kg. 그러면 이 포스팅 글에 LG 건조기 17kg 이란 게 있나요? 17kg 있고, 건조기 있네요. LG 있네요. 이것들이 조합된 거죠? LG 건조기 17kg. 그럼 다음에서 실질적으로 볼게요. 떴네요. 네 바로 뜨네요 여기 지금 제 글이 여기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검색엔진의 경우 제가 선정한 황금 키워드 이 키워드로 검색했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블로그 1순위로 나옵니다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여러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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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셀 키워드 개념 생소하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지만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본문과 제목, 제목과 본문의 다양한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들의 조합으로 우리가 비록 생각지도 못했지만 누군가는 그 조합된 키워드로 검색했었을 때 상당히 많이 검색 유입이 될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것입니다. 즉 제대로 된 대표 키워드 하나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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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공적으로 인스텔 됐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확장 프로그램으로 가 가지고요 해당하는 부분을 열어 놓을게요 네, 열려 있죠 그리고 우리 좀 이따 자동 다운로드 프로그램도 열 거고 이건 좀 이따 열게요 자 그러면 확장 프로그램에서 해당하는 템퍼문키를 세팅하겠습니다